없다. 싶으면 또두번더 누르면 되지. 아, 저 야, 이거 무조건. 야,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야, 이거 사기다. 와.. 이거 완전 사기다 야 이거 뭐였지? 지금 뭐였습니까 이거? 핵사기네요 아니 목표를 들어가야 돼. 아, 여기 외곽, 외곽 싸움을 할게 아니라, 외곽을 싸움, 외곽 싸움을 할게 아니라 목표에 들어가야 돼. 지금 내가 할건 응? 목표를 들어가야 돼. 외곽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명카운트업왜안 되지? 오케이, 끝 나이스. 그냥 연락 안된 상태에서 하나 더 하나 더어 실이 없어 실이 없는데 실이 없어서 못 가겠다. 나더 살리고 있다 여기 나이스 힐힐힐힐힐힐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즐게 에너지 진정한 고수는 아니니까. 이런 거 맛있거든요. 아, 맛있어. 또 있어. 있는데 여기 한명 와, 이런 거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카빈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그냥 녹여버리죠 아이 진짜 꿀 꿀자리 여기 꿀자리 아,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돈 없는 학생이라니까 내가 또 마음이 짠해진다. 그냥 레이저죠? 녹여버려. 이 좋은게 그냥 엉거리에서 싸우도 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자리만 잡으면 는가 샷건은 지금 다공병한테가 있는데 샷건이 용병이 좀... 운용이 어려운 병가가 됐어 아 제발 아구나 가리면 안되죠 멀티만 m u n i t i 안 보이네, 아. 아.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데, c 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아파라